불본 정하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는데, <웃음> 에이씨, 에마이씨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이씨, 에 <웃음> 두번 하면 죽네 빠회 차요? 진작에 넘었죠 당연하지 당연히 넘었죠 더럽게 아프네 어쩔 수 없나 루드비를 들어야 되나 그나마 버프 같은 게 있으면 참 좋, 좋을 텐데 버프라고 해봤자 멍멍이 스텝이 있었다면 멍멍이 스텝이 있었다면 이야. 아우. 죽어라 이 거물이야 <웃음> 아우 죽어 임마 <인마. 웃음> 어 겨우 끝났네 겁나 필요하고 레벨을 많이 올리긴 했네 만렙? 네, 만렙까지는 아니었어요. 일본을 자주 한건 사실이긴 한데 아마 혈장성 노가다 때문에 그럴 걸. <웃음> 그들이 와요. 이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? 아십니까? 다도 모르 모르시겠어요? 이렇게 좋은 세계는 아닙니다. 여기서는. 에이, 세계. 여러분, 저게 세계입니다. 저 명물이. 얘는 개새. 어이. 깜짝이야 <웃음> 으아 치킨도그 <웃음> 이러니 공포게임을 무난하게 하지 사실 얘가 지분이 많이 컸어요 매번 이런 게임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예, 얘여인데요 처음에 썼을 땐 악캐하다가 나중에 역캐로 했거든요 근데 어쩌다보니 얘가 본캐가 돼버렸어요 라인 보면은 역캐가 이뻐요 실제 차이가 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<웃음> 이거를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팔이라든가 이제 머리 쏠수 있는 게 있으면은 요놈을 좀 쉽게 잡을 수 있어요 음궁금이야 아, 뭐 이런 게 있다는 거죠. 어돈이안 나? <웃음> 내가 이래서 저 위에서 죽여요 얘를. 아니 아니 아니 미콜라시 앙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거. 어 <웃음> 뭐야 평소에 불본이잖아 만족해서 가버렸군. 아이씨 피했잖아요. 적당히 합시다 우리. 아 이것도 불본 정화하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는데 <웃음> 여러분 저 데몬즈랑 불본할 때저 버스 좀 태워줘요. <웃음> 얘왜 이래? <웃음> 연세 있으셔가지고 까먹으셨나요? 맞다가 내가 사냥을 했던가? <웃음> 내가 사냥을 했던가? <웃음> 그런 겁니까? 영감님? 안 돼! <웃음> 어 됐다. <웃음> 복수는 했다. 오 달. 오 으아 투수다 저리가 여기에 이오세프가 누나가 그렇게 미인이라는데 와 주민이 친절해요 불본특 가면서 무기 무기 변형 계속함 불본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들 이래 불본 PC 나왔냐고요? 음 아니야 어림도 없지 불본 PC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 모독 투베르 성배? 저렇게 하면 제가 들어가죠 저렇게 하면 내가 들어가지 투베르 일성배 가도록 가 합시다 안 하는 게더 재밌겠지? 가자 여기를 또 다시 올 줄은. 싸늘하다. 어이씨. 그만든 사격점 연습이 오늘이 빛을 보겠군. 물보는 몇 회차였냐고요? 그게 안 나와 있어요. 시간은 어이. <웃음> 시간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시간은 한 400시간 정도 했거든요? 근데 회차가 따로 안, 나안 나옵니다, 이거는. 시스템상 400시간으로 되어 있는데, 저는 솔직히 400시간보다 더 했거든요? 느낌상? 앞에 일 1이 빠진 것 같은데, 400시간 가지고는 내가 안 했을 텐데, 분명히. 보통 제가 저랑 맞는 게임들은 일단 1000시간 이상은 찍거든요? 좀 억울한 감이 있죠. 이렇게 어두워, 이거? 성배 단전 이게 문제야. 음. 이렇게 불이 켜져 있고 문이 닫힌 거 보면은, 다른 데 가서 레버를 올려줘야 이게 열립니다. 공포게임 안해도 된다니까 공포게임 왜 합니까 그냥 불본하면 돼요 내가 이러니까 면역이 생기지 아이씨 아 이런 게 있어 기요틴 있었지 던전 자체가 날 랜덤으로 해놔가지고 어디가 어딘지 몰라 회차도 는게더 쉬울 것 같아 나를 힘들게 해. 아무래도 이게 무작이다 보니까 던전 자체가 물론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무작위는 아니거든요 좀 많이 해본 사람들은 이제 패턴을 알기 때문에 물론 쉽다고 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쉽지는 않아 그렇게 다음은 누구냐 아씨 돌아버리겠네 미치겠다 이게 공포가 아니면 뭐란 말인가 안보여 너무 커 에이씨 이런 걸 전에 본 적이 있나? <웃음> 모독이요? 내가 그거를 잘 몰라 이거 마지막인가? 마지막 툴인가요? 아 뭐야, 야남이었어? 아 <웃음> 내가 이래서 싫어 엄성배로 <웃음> 해야 돼요 그러면은? 이게 모독인가요? 아모독가르면이걸로 해야 된다고? 클리어한 거 아니야 어쩌... 아무튼 소리 하지마 임마 클리어하게 해줘 그냥 아 진짜 인간적으로 아 솔직히 인간적으로 이건 좀 아니지 진짜 아니 썩을 진짜 아안해아 아, 네. 아, 진짜 미션만 아니었으면 여기 안 들어오는 건데 <웃음> <웃음>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공포게임을 극복하려면은 블루드본 만한게 없습니다 어 저거 즉사예요 돌진 나 맞아봐서 알아 <웃음> 아 그만하라고 그걸 왜 넣는 거야 <웃음> 가십쇼 스승님 간혹 왜 다큐멘터를 되게 좋아하시네 나도 다큐멘터리 좋아하긴 하는데 와열세와열세 영구동 영구동 여기도 참 주민들이 친절해요 <웃음> 난나하겠어 <웃음> <웃음> 투수 척척하게 만들어주지 살아있는 실패작대 <웃음> 이 정도면은 <웃음> 왜왜 왜 미남이라고 해줬잖아 잘생겼다고 했잖아. 오 oh 마이. <웃음> 말레니아랑 마리아 중에서 누가 누굴 비벼요? 피가 젖은 여자는 싱그러운 음. 법이지. 와 코스 아직 안 이겼어 아직 안 이겼다고. 아 드디어 네